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펌프라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3월 넷째 주죠. 주간 네, 네 주식, 주식 시장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 한국 시장 보니까 음.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훈풍이 네. 조금 가신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네, 뭐 그렇게 <웃음> 하죠. 근데 어떤 이제. 의미에서는 네.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상소가 되고 네. 또 원래 잠복돼 있던, 원래 대기하고 있던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 이런 쪽의 이슈가 다시 등장한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핫 이슈에서는 음. 조급증, 기다림, 네. 인내심, 네. 네. 네. 자, 우리들의 투자자들의 인내력이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웃음> <웃음> 그 이야기를 네.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뛰었는데 한국은 네. 그닥 따뜻한 온수를, 온기를 제대로 못 받은 느낌이 저만 그런가요? 아,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래도 예. 이제 수목금 3일 연속도 음. 상승을 했으니까 예. 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음. 에, 아무튼 그 미국은 그 예. 이전에 분위기가 워낙 예. 좀 험악했었죠. 음. 이런 부분들이 에, 지난주에 이제, 다우가 5.5, S&P가 예. 6.1, 음. 예, 나스닥이 8.1 상승하는데, 음.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예. 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72%를 나올놨거든요 음. 예. 여기서, 이제, 다우나, 이제, 나스닥이나 보면, 우리나라 1.72의 비염을 보면, 엄청나게 폭등을 음. 한 건데, 예.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와 관련돼서는 미국 급등은, 이제, 하락, 하락적으로 뺏팅 한, 음. 즉, 그, 어, 하락에 뺏팅 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어, 공매도. 그렇죠. 어. 그, 그런 세력들이 급등을 하니까, 음. 아, 이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 급하게 쇼키즈가 음.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음, 빨리 팔았다, 예, 그죠? 그렇죠. 이제, 음. 예, 쇼키즈라는 음. 건다 아시겠지만, 공매도 한 세력이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 재빨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예. 이제 쇼키지죠. 즉,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원래 오른 거보다 어, 더 음.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제 이번, 아까 얘기했지만 음. 이번 주에 조금 어, 뭐, 어, 불투명해 보이고 음. 오늘도 역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지난주에 미국의 폭동이 좀 과도한 음. 느낌이 있다 보니까 벌써 미국 그 선물 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선물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런 어 미국 선물 시장의 마이너스 거래가 우리나라 주시장의 식 오늘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단기 급등의 조정이라고 일단 이해해야겠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오른 것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예. 즉, 이게 쇼키즈의 음.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음. 이번주에는 좀 기대하기 좀어려 예.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주변에 조금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쟁은 안 끝났는데 이것을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웃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음. 본다면, 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지루해진 상황이 예. 되어버렸죠. 어,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좀 음. 크게 이런 부분들이, 아, 알다시피,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뭐, 미칠 대로 이제 다 미치지 예. 않았나. 어, 니켈 등, 음. 또 원자재 부분들의 가격도 이제 투기 세력이 빠져나오면서, 음. 어, 그러한 그 원자재 가격이 음. 굉장히 하락폭이 좀 높거든요. 네. 이런 저런 걸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변수에서 음. 어, 상수로 바뀌지 않았을까 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주에, 사, 아, 오늘인데, 미국의 음. 그 금리, 아, 중국 금리죠. 예. 아, LPR이라고 그 해서 이제 대출 금리인데, 음. 중국은 어 기준금리를 이 대출금리를 가지고 LPR 금리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오늘 발표가 됐는데 종, 동결을 시켰어요. 음.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LPR 금리를 좀 하락 좀 음. 하지 않을까 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오늘 증시 조금 아뭐아 음. 어, 실망스럽네 뭐, 아,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예.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주간 키워드 주간 키워드를 자신감 회복이라고 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웃음> 뭐 이제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예. 알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음. 지난주 방송할 때좀 암울한 상황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예. 뭐냐면 f m c 가 끝나면 벼락 실성 해소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있다. 예 많이 어, 올랐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2,560 포인트대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예. 아,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락할 수도 음. 있다는 염려를 안고서 월요일에 예. 방송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S&P 200 500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그 4,350 음. 포인트를 좀 넘어서야 그때는 이제 4,200 포인트대였거든요. 음. 4,350 포인트를 넘어서야 이제 급한 그 급매물들이 음. 이제 그 시장에 휩쓸려서 나오는 것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두 가지 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를 에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음. 해소가 되면서 아 자신감을 좀 투자자들이 회복하지 않았나 음. 하는데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에또 하나는 뭐냐면 24일 날 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래.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죠. 예. 유럽을 방문하는 이유가 이제 나토 회의가 있어가지고 음. 이제 나토 회의를 하면서 유럽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전쟁과 관련된 어떤 정식과 관련된 음.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예. 이제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를 본다면.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2%까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예. 근데 이게 2014년, 2015년 정도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어,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질 때로 낮아졌고 어,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음. 어, 지금 계속해서 매도 일변돼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와서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어, 활기될지 않을까 하는 이번 주에 어떤 그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싶요 예. 한율은 지난주에 조금 꺾였는데 네. 오늘 또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꺾였다는 이제 음. 이제 건 원화가치가 좀 높아졌다는 예. 거고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건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는 음. 얘기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늘 이제 그 중국이 금리 동결한 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난주 과도하게 상승에 따른 음. 이제 그, 나스닥 음. 지수의 선물 시장이 예. 한 0.5% 정도가 현재 음.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예. 나스닥 지수에 연동되는 경향이 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그,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면서 환율도 좀 올라가지 음.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앞서 시작할 때말씀드렸도 오늘의 하디 쇼입니다. 인내력 테스트인데 어쨌든 네네. 이 어, 워딩을 보면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이해는 되는데 예, 구체적으로 왜 인내가 필요할까라는 음.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 제, 제가 이제 이 워딩을 선택한 예. 거는 두 가지가 좀 공존하지 예. 않을까 저는. 어, 생각을 음, 하고 있거든요. 음. 무슨 얘기이냐면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음. 어떤 얘기 했냐면은 지금 이 순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예. 높으니까 좀 버티자, 버티자 예. 했는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음. 지난주에까지 얘기했던 변수들이 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금리 문제라든지 여러 변수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상승 반전한 건 예. 사실인데 예. 또 이번주에 음. 이와 관련돼서 좀 흔들린다면 음. 아무래도 아 어, 이게 혹시 데드캡 바운스가 아닌가 음.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예. 수 있는 구간이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내력 테스트라고 했는데 음. 한번 이제 산책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음. 계속해서 아직 비관론이 가시지 를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이 비관론과 관련돼서 어~ 늘상 나오는 것들이 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만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하락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수와 관련돼서 지금은 하락장이 명확하다 음. 하는 다섯 가지 인제 얘기를 지금 예. 어~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의 변동성 지수가 높다 높다 아~ 물론 이제 변동성 지수 중 여기서 비관론과 근거는 뭐냐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음. 것이 어,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음. 하는 비관론이거든요. 자, 뭐냐면은 과거에 금리를 올릴 때에 음. 에, 변동성 지수 VIX 지수가 대략 한 15에서 19 사이에 예. 있을 때 금리를 올렸었는데 음. 현재. VIX 지수는 30에서 한37 사이로 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한다면, 변동성 지수 명과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은 음.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는 밸류에이션은 뭐냐면은, 이제 PR로 이제 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역사적인 PR이라든지 적정하다고 알려진 게 대략 15에서 16 사이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제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네. 어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EPS도 늘어났지만 과도하게 주가가 오르면서 현재 PER 수준이 대략 19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더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PER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주가 하락을 촉, 저, 가속화시킬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 할때 음.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이미 금저 인플레이션이 잘 알다시피 최근 마지막이 한 8.9% 음. 정도 나왔거든요 이미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최근 30년 만에 처음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지적학적 위험이 높다는 뭐뭐 뭐 이건 이미 이제 충분히 얘기한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가 축소가 병행이 된다 즉 금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 대차 대조표 즉어 달러를 이제 회수하겠다 하는 음. 얘기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다시피 그 이전에는 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만 했지 음. 통화 정책을 하질 않았었거든요 예. 통화 정책이 필요가 없었던 음. 건데 불가피하게 2008년에 서프라임 위기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통화정책, 음. 금리정책과 통화정책 가치를 당연히 했으니 음. 당연히 예, 통화정책그또 음. 금리정책의 일환으로 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것이 특별한 일이냐 뭐 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네.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음. 즉, 뭐 변동성지수 밸류에이션,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관론을 불러일으키간비관론 음. 이렇게 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일부러 비관적이지 않냐고 그냥 음.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그 근거로서 사용되지 않나 싶은 어떤 거죠.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은 없다. 그렇죠. 이미 있는 사실을 계속 울금먹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웃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부분은 어. 뭐 휘둘릴 필요가 없지 예, 않냐 지금 예. 인내력을 그래 이런 것을 휘둘리지 말고 좀 음, 음. 인내력을 좀 가졌으면 예. 좋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주요한 네.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 요즘 네네. 이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이것 등등도 이렇게 좀 그렇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 부분에 대 우리가 사실 본질적으로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음. 어, 지지난 주에 음. 지지난 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지지난 주에 주식 어, 글로벌 증시 예. 전체의 하락의 주요 포인트였지 음.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에서 조금 용어로 바꿨어요 예.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슬로... <웃음> 용어가 좀 바뀌어서 좀 나오고. 아. 있는데 시장에 계속 이제 단어를 맞춰 간다 아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은 이제, 수익, 이제 수익률 이제 수익률 곡선 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냐 면은 이제 단기 금리 보다 음.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된다 예. 그래서 수익률 곡선 커브가 이제 일드 커브가 어. 이렇게 우상향 하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평탄화플레해트에 음. 평평해진다든지 아니면 역전돼서 음. 우하향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냐 이제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일단은 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장단기 금리는 차는 뭐냐면 10년 금리, 예.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금리 차이를 얘기를 하는 예. 건데 최근에 한 0.9%에서 음. 지금 0.25 정도까지 음. 좀 떨어진 건 맞거든요. 예. 자 여기서 얘기한 것은 아직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지 음. 경기 침체 신호로서 얘기하는 수익률 곡선은 어, 역전된 우 하향해야 되는 음. 건데 아직은 우하향하지 않았다 음.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설령 설령 어어 음. 어, 저기 수익률 곡선이 하더라도. 역전된다 하더라도 음. 역전 이후에 짧게는 9개월, 음. 길게는 34개월. 예. 평균 21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 음. 그럼 뭐죠? 예. 지금 아직 수익률 곡선 역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데 음. 역전된 이후에 짧게는 9개월, 음. 길게는 34개월, 음. 평균 21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동안. 11개월 동안은 반대로 주식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음. 이후 12개월 동안 과거 평균을 봤던 유유증시에서 예. 대략 8%가 올랐어요. 예.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후 12개월 후, 음. 그로부터 1년 후 주식시장은 평균 8%가 상승을 했어요. 음. 예. 그까 이제 두 가지죠. 어, 물론 이제, 그,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다는 것은 당연히 음. 경기 침체 신호가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음. 비관적으로 보니까, 예. 이제, 금, 저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음. 어, 낮은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행에 갔는데, 3년 만기 음. 적금을, 보다 1년 만기 적금이 높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런 건 맞긴 한데,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경기 침체를 바로 오지 음.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올랐다. 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 대표 축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없었었죠. 왜냐하면 예. 어, 금리 정책과 어, 통화 정책을 같이 한 적은, 음. 근데 이게 2008년도 에 처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처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음. 통화를 늘려서 어 계속해서. 어 유지를 하다가 2017년도에 음. 이제 되면서 음. 이제 2015년부터 이제 통화량을 줄일 것이다 네. 이제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고 2017년부터 줄였는데 매월 한 500억 달러 정도 줄였어요. 지금은 이제 매월 한 천억 달러 5월부터 음. 매월 한 천억 달러씩 줄인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은 어, 2008년 그때보다 어 풀어놓은 통화량이 훨씬 음.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한 천억 달러 줄이는데. 20 그렇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통화를 줄이는 와중에 2018년 12월에 음. 월간 20%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서 대체 대지표가 이번에 축소가 될 것이니까 지금 빠진 건 빠진 게 아니다. 음. 아,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 지난주 올라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여기서 어, 괜히 이 낙관론으로서 십사이면은 음. 또 다시 대통수를 맞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08년 2018년 12월에 빠질 때는 어 대체재질표 축소 외에 다른 요인들도 예. 그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그 분쟁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조됐을 예.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체재질표 축소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어 물론 우리가 이제 뭐어 이제는 어, 모든 근심을 털어버리고, 고고, 음. 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건, 물론 아니지만.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낙관, 여러 가지 낙관, 음. 비관론적인 얘기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먹어야 될때못 음. 먹는 것도, 그것도 비참한 일이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뭐,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이제, 워렌버핏과 피터린치의 그, 명언으로서 예. 좀 대신을 좀 예. 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식 시장이라고 음. 하는 곳은 인내심,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예.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라고 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과연 음. 여기서 내가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조금은 조금은 음. 좀 냉정하게 예.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피터 린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궁극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걱정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웃음> 그게 예. 지금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금리를 올린다더라대체한제지표를축소한다더라뭐 음. 어, 과거에는 음. 저기 VIX가 낮을 때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금, VIX가 높을 때 올리니까 더 충격이 음. 클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웃기지 마라. 핵전쟁이 일어날 음.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뭐횡행하는 뉴스들 예. 물론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 너무 예. 나의 투자 의사 결정에 이것을 너무 중심에 음. 놓고 판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실수를 할수 음.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얘기한 오렌 버핏과 피터 린치의 이런 금원들은 꼭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내내 음. 책상 앞에 크게 프린트해서 놓고 항상 어, 금으로 그 상환되지 않을까, <웃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물론, 당연히 투자금은 여윳 돈이라는 전제한. 아,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3월 넷째 주 이야기 드렸는데, 인내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어, 오랜 시간 함께 나누어보았습니다 음, 보면, 뭐, 시장은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닌데, 지난 한 2, 3주를 조금, 그, 길게 확장해서 놓고 보면, 어이삼주 전보다는 시장 분위기는 좋아진 것은 틀림없는 네네네.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조정은 항상 있다는 것도 또 사실. 뭐 그런 각도에서 최근의 상황을 염두에 좀 두시고 오늘 이야기도 어, 듣는 분들에게 조금 인내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